자 뭔가 뭐 왈가불가 뭐 이렇게 문제가 많긴 했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 네, 자 이제 마지막 있습니다. 경기 오늘의 마지막 경기 조택코리아와 함께하는 서포트 그쵸. 대전 마지막 경기 조테코리아는, 서포트 유저 환영팀과 네. 다 빠쁜데이 팀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자다 빠쁜데이 팀은 전반적인 티어가 골드 실버로 포진되어 있고 그쵸 전 시즌 골드에요 이번엔 네. 또그 티어도 없는 분들이 출전을 하셨어요. 전시즌 골드이신 분들이 출전하셨거든요. 그렇죠. 하셨거든요. 이제 또서판 유저 환영팀은 다이아와 플래티넘으로 그렇죠. 포진이 되어있는데 티어가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사실 이게 제약, 제약이 제약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블라인드 픽으로 그렇죠. 진행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좀 평소의 게임과는 다른 서포트 챔피언만으로 진행되는 게임이어서 어떤 전략을 쓰냐 어떻게 라인전을 풀어나가느냐 에서 게임이 많이 갈리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차이가 사실. 있겠죠. 일반 네. 게임과는 이 전경기들도 그렇고 뭔가 좀 초반에 팽팽하다가 뭔가 그냥 압도적으로 티어가 높은 팀이 이기는 게 아니라 뭔가 게임에서 서포터들로 할수 있는 운영을 잘해주는 팀이 그쵸. 승리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뭐 티어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뭐 이득 볼수 있을 때 이득을 본다고 한다면 그쵸. 경기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경기가 준비되는 대로 경기 화면으로 넘어가겠고요. 네. 자 경기 준비해 주세요. 네. 일단은 여기 보내주신거 보니까 여기 게이가 온다 앉아라 이분 서퍼뉴져와 버스 환영의 이분이 블랭크 장인이시래요 아 여러분들 블랭 좋아하시는 분들 역시 저런 자, 의지 역시 화면에 띄워놓고 자, 계시죠 자, 지금 블리츠크랭크를 띄워놓고 그쵸?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역시 이제 블라인드 픽인 만큼 자기가 잘하는거 하겠다는 라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거 같아요 자 말파이트가 이미 락인이 되어있고 그쵸? 확실히 이 전경기들에서도 그렇고 카르마의 강력한 포킹 이미 입증되지 아, 않았습니다. 입증이 됐죠? 아, 엄청 아프죠? 몇 대만 맞아도 피가 반피가 달더라고요. 그렇죠. 럭스는 이제 스킬 연계로 인해서 뭔가 순식간에 많은 데미지를 뽑는 반면에 카르마 같은 경우는 그냥 툭 던져놔도 한 방만 맞으면 데미지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쵸. 럭스에 비해서 조금 더 편하게 포킹할 을수 있다라는 그쵸? 점이 매력적이죠. 그렇죠. 그런 점이 또 눈여겨 봐야 할 사항이고요. 그렇죠. 자 이번 리그 처음으로 누누가 올라와 있습니다. 저 확실히 어, 누누도 그렇네요. 이번 누누도 리그 처음으로 누누가 나왔네요. 그렇죠. 누누가 사실 블러드 보일이 블러드 보이라는 그 스킬이 네네 이게 연계가 되면 굉장히 강력한 그런 그렇죠. 스킬이긴 한데 이제 대회에서도 뭔가 트위치라던가 뭐 케이틀린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연계를 연계가 하는데 잘 되는 사실 지금 아 연계를 시킬 만한 챔피언이 딱히 없어 보여서 얘 역시 알리스타로 바꾸네요. 그렇죠. 자블리츠 크랭크 알리스타 피들 스틱 레오나 쓰레시 자 지옥의 매즈 팀이 아,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은 자. 정말 보기만 해도 뭔가가 소름이 끼치네요. 그렇죠. 이제 뭐서포 유저 버스 환영 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옥의 매즈. 아 이건 맞으면 정말 지옥 같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명이 피어가 걸리기 시작하면 그랩 당하고 뭐 사용 선고 당하고 럭스 속박 당하고 알리스타 킬가 아, 되거든요. 줄이고. 아 이거 정말 지옥 같은 매즈 팀이고. 다빠푼데이 팀도 확실히 그쵸? 지옥의 매즈 팀입니다 그쵸 다데이 팀도 뭔가 좀더 한방에 올인하는 매즈 같은 느낌 그니까 한방에 궁극기를 통해서 뭔가 한방에 폭풍같이 몰아치는 스타일이고 서폰 유저 환영팀은 뭔가 지속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스킬들이 굉장히 많은 팀이에요 엄청 괴로울 것 같은데요 같이 일단 라인만 봐도 괴로울 것 같은 애들이 모여있어요 그리고 지금 파랑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장판 같은 게좀 되게 위험하다고 하셨었는데 장판 같은 게좀 세게 들어간다고 하셨었는데 사실 룰루랑 카르마랑 룰루랑 카르마랑 모르가나랑 같이 뭔가 연계가 들어가면 굉장히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룰루랑 카르마랑 모르가나랑 같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그 앞선에서 먼저 미리 마일파이트와 알리스타가 이니시에이팅을 해줌으로 인해서 좀더 안정적으로 디, 데미지를 넣을 그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고 퍼플팀, 이제 서퍼 유저 화영팀 같은 경우에는 피들스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피들스틱이 그것을 맞받아 치면서 쓰레쉬, 알리스타와 함께 연계를 통해서 럭스가 최대한 데미지를 잘 넣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력 그렇죠. 메인 딜러가 럭스와 피들스틱 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지금 여기 네. 팀은? 나머지는 그렇죠? 이제 매지셔틀이라고 하죠. CC를 <웃음> 정말 잘 <웃음> 넣어주는 <웃음> 친구들이고. 거다. 일단 띄워주고, 띄워주고, 끌어오고 CC 걸어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위주인... 그렇죠. 그런 챔피언들이기 때문에 럭스를 얼마만큼 잘 지켜내느냐가 그쵸. 관건이고 이제 다바 푼데이 팀은 한 방에 럭스를 잘 노려서 이제 부족한 데미지 딜로스를 만들어놓고 그 딜로스가 있는 상황에 산타를 지배하는 이런 그림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양팀 모두 그쵸? 자, 이제 뭐 이제 팀 소개 화면으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다바 푼데이 팀은 왓슨 선수, 일로 선수, 뭐 이렇게 네, 다섯 명의 선수가 선수, 포전해 됐고요 있고요 지금 서포트 유저 버스 한형 팀도 지금 어, 그 예비 멤버까지 여섯 명이 있는데요. 지금 일단 서퍼 유저 버스 환영에 반생현이라는그 팀원분께서 나오지 못하셔서 일단 은 라인업이 경기 시작 전에 경록으로 바뀐 네. 것으로 네 지금 덩록이라는 선수가 지금 쓰레를를 네, 픽을 했죠. 네, 다시한번 공지를 해드리고요. 다 빠쁜데이 팀이랑 서퍼 유저 버스 환영 팀이랑 사실 티어 밸런스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이변이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조합 자체도 뭔가 좀 제가 보기엔 서펀 유저 버스 환영팀이 뭔가 좀 데미지가 많이 부족한 조합이기 때문에 네네 답빠쁜데이 팀이 한방에 럭스를 잘 녹이면서 치고 들어가는 한타 교전을 이뤄낼 수만 있다면은 그렇게 크게 불리한 조합은 오히려 유리하다고 볼수 있는 조합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딜러가 그러니까 지금 답빠쁜데이 팀이 좀더 딜을 넣을 수 있는 챔프가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음, 그렇군요 그러면 네, 네 일단은 이제 영상 보 경기로 영상 보고 네 경기로. 경기 네, 경기 <놀람> 경기 <놀람> 어 지금. 그 채팅창에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블루팀이 티어는 낮은데 다같이 시즌 이부터 계속한 베테랑들이라고 하면은 티어는 낮더라도 확실히 게임에 대한 이해도라던가 이런게 높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확실히 그 팀원 간의 호흡도 그렇죠, 그렇고 호흡도 긴 시간 ]죠. 동안 같이 한 팀이기 때문에 호흡도 그렇고 서로에 관해서 잘 안다 아, 이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죠 얘는 얘는 이 타이밍에 무조건 들어가 내가 아. 호응해줘야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알아요. 눈빛으로 봐도 알아요. 핑만 봐도 언제 들어갈지 아는 거죠. 그렇죠. 사실 게임하는 중이기 때문에 눈빛은 볼 수가 없고. 네, 그렇겠네요. 모니터를 보겠네요. <웃음> 그렇죠. <웃음> 네, 핑만 찍어서 이제 어느 타이밍에 그핑 찍어서 언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걸 이제 아는 거죠. 그렇죠. 핑만 봐도 아는 사이 언제 들어갈지. 자, 이제 로딩이 진행되고 있고, 네네. 건전지 컴퓨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네, 로딩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웃음> 일단은 저 테두리가 굉장히 부럽네요 저는 얼랭이라서 테두리가 없거든요 테두리 만들고 싶어요 테두리요? 네그 남자친구분에게 배우시면 되지 않습니까? 게임을? 포기했어요 <웃음> <웃음> 저를 포기했다고요? 아 가르치는걸? <웃음> 네 가르치는걸, 저도 포기하고 서울 이제 포기를 한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서로 포기가 된 상태죠 네 경기는 네. 시작되었고 어, 플라스크가 굉장히 많아요 플라스크가 3명이나 플라스크를 선템으로 시작템으로 가지고 있고 플라스크를 이제 가져간다는 건 라인전에서 좀더 안정적으로 간다는 의미인 건가요? 아니면은 라인 유지력을, 유지력을 올리겠다는, 올리겠다는 네. 의미인가요? 네. 라인 플라스크가 네. 이제 토탈 네네. 포션이 6개로 시작할 수 있고 네네. 귀 안에서 하나를 더 사게 되면은 토탈 7개의 포션으로 시작을 할수 있는 빌드이기 때문에 그쵸. 아무래도 라인 유지력에 있어서 더 확실히 좋은 음, 아이템이긴 음, 하죠 음, 그쵸 자 지금 뭔가 특별한 견제나 인베이더 없이 서로가 음, 좀 편하게 네네 무난하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알리스타 탑 같죠? 야 이거 오늘 법소 기대해봐도 AP가 있어요! 주문력 15가 있다는 건 법소죠 지금! 저게 법... 법소입니그한 네, 네. 법소. 번도 본적 네. 없어요. 법소 아십니까? 법소. 한 번도 본적 없어요. 한 번도 못 보셨습니다. 네네, 지금 깜짝 이게... 놀랍니다. 저 지금 이거 저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자 법소? <웃음> 법소? 자 법소가 네. 자 이거는 말 파이트 상위 후환이 될수 있습니다. AP 600을 가지고 꾼까 하면은 말 파이트 공보다 더 받은 나는... 그렇죠. 힘을 깎이는 거거든요, 그만큼. 야 법소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와. 자 여기는 정글소가 있죠. 정글소는 역시 오늘도 맞아줘요. 정글소는 맞아도맞아도 네, 맞아도 뭐 HP가 깎이지 않는 그런 그럼요. 특수한 챔피언이거든요. 정글소... 그렇죠. 때려봐. 나안 아프니까. 네. 자, 역시... 아, 네. 아프지 않게 일단 가져갑니다. 자, 역시 그냥 기운만으로도 레드버프를 처치하는 네네. 역시 소들이 강력하긴 합니다. 그쵸. 자, 이제 정글 첫 번째 정글 스타트 자체는 알리스타가 굉장히 빨라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막 이렇게 버프만 먼저 가지고 시작하는 게임이 아닌게 네네 아무래도 서포트 챔피언들 이제 뭐 피델스틱, 알리스타, 누누 뭐 이런 식으로 정글 챔피언이 굉장히 요즘에 핫한 강력한 뭐 카직스, 리신, 뭐 이블린 이런 챔피언들이 아니라 네네. 좀 약한 초식초식한 애들이기 때문에 카정의 위험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좀 침착하게 일단은 하나씩 내 앞에 하나씩 있는 하나씩? 네, 내 네. 앞에 있는 버프와 그 옆에 있는 정글버프와 <웃음> <웃음> 천천히 차근차근 네, 네네. 차근차근 그렇게 해도 진행을 해도 좋습니다 자, 이래 이랩을 같이 찍었구요. 뭔가 먼저 찍은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사실 먼저 이랩을 찍은게 아니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죠. 자 이거 굉장히 재밌는 바텀 조합이죠. 쓰레시, 블리츠 크랭크. 땡기고 한번더 땡기고 아니면은 쓰레시가 먼저 땡긴 다음에 랜턴을 주고 <웃음> 블리츠 크랭크가 와서 <웃음> 2차 땡기고 한번더 뛰고 굉장히, 아, 굉장히 인상적인 조합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조합입니다. 라인에 갔을 때 이제 일반 게임에서 저를 저조를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파괴당했어요. 파괴당하셨습니 파괴당했습니다. 아무것도 뭔가 할 수가,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라인 바깥으로. 야. 라인 안에 있으면, 포탑 안에 있으면 블랭크가 끌어요. 끌리, 안 끌리면 되지 않습니까? 전, 저, <웃음> 그러게요. 저의 때니까요. 항상 자석처럼 이렇게 저한테 오더라고요, 이렇게. 아, 몸에 자석이라도 아 붙이셨나? 그 다섯 붙은 것처럼 저는 항상 끌려가더라고요. 블랭크한테. 자, 법소가 라인을 어느 정도 밀어넣는데 성공을 하면서 조금 리드를 하고 그쵸? 있죠. 만화량이. 말파, 아, 아까 전에 말파도 엄청 단단한 거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법소가 나와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 말파이트가 아무래도 플라스크를 복용을 하면서 조금 만화량을 채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자아 이거 아이고 이거 스킬샷 다 빗나갔어요 쓰레기아좀 아, 아, 아, 아쉽죠 두개의 스킬샷이 빗나가게 되면서 블리치의 그랩이 좀 무력하게 네네 성공한게 좀 그저, 안타까울 좀 정도의 좀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블리츠 입좀 아쉽지 않겠습니까 일단 잘 끌어왔으면 뭔가 더 딜을 해줘야 된다는 뭐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자 피들스틱이 아무래도 갱킹보다는 말파이트가 타워 안쪽에 있기 때문에 갱킹보다는 역갱을 노린 것 같고 알리스타의 갱홍을 믿을, 믿는 걸 수도 있죠 전멸꽁! 피들 쪽으로 도스! 피들이 토, 피어! 이런 토, 식의 갱킹을 그렇죠. 노린 것 같은데 아쉽게 당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선을 지키고 있어요 마이파이트그 지금 너무 돌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큐! 돌리면서 그렇죠 안정적으로 실수를 아, 먹을 줄 알아요 자 여기서 이거 원거리 먹으러 나가면 바로죠 바로 원거리 먹으러 나가면 바로인데 안 기다린 아시나요? 아, 예, 일단은... 자 피어 걸리고 사이런스 피었죠. 걸리고, 좀... 빠른... 하지만 이게 데미지가 결정적으로 그저... 부족한 게 그... 법소예요. 네 그저... 이게 한 방에 이렇게 꽁꽝 할 때는 좀 센데 그 이후에는 데미지가. 일단 꿍꽝의 의미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꽝까지만그 그, 꽵꽝까지만 좀리드미컬하게 데미지가 들어가고 하... 그 이후엔 데미지가 음... 없는 게 치명적인 단점이죠. 그... 법소. 그쵸. 피델스틱도 뭔가 좀연계돼서 팀원의 데미지를 많이 뽑게 하는 챔피언인지 자기가 세진 않아서 궁극기가 없는 타이밍엔 그쵸 일단은 사실 그런법수를 법소 법수 카드를 뽑은 거는 그러면 자기가 꿈깡까지만 생각을 하고 뽑은 거 아니지 않을까요? 어... 이런 의미로 뽑은 거 아닐까요? 여기서 네네. 서포트 대전에서 말파이트를 뽑을 수 있지만 나는 알리스타로 말파이트보다 더잘 활약을 할수 있다 말파이트는 궁극기가 1분 이상이지만 내꿈깡은 말파 궁급으로 10초마다 한 번씩 꽉가며 뛰어주겠다. 이런 의미로 아, 뽑는 거죠. 있겠네요. 법소는 로도니까. 이제 저기서 도란닉 막 올리면서 이제 쉰그광해검 올리면서 리치베이띄우고 그냥 막 때리면은 그거거든요. 법소는. <웃음> 자, 이제 2단 땡기기와 피어로 뭔가 갱킹을 노리는 모습이죠. 자, 2단 땡기기, 피어, 랜턴. 와, 정말 유틸리티 좋아요. 굉장히 좋죠. 자, 하지만 문제는 끌수 있는 애죠. 언제나. 자, <웃음> 네, 브리지 프랭크가 달려가고. 아! 아 자 이제 전멸을 뺐다는데 의미를 둬야 그렇죠. 하겠고 전면 뺀건 이득이죠. 자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타임 발생합니다. 네 일단은 네 다시 관전자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되는 대로 네 바로 방송을 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자 우선은 뭐 상황이 이제 뭐 다들 탑과 미드 솔로라인은 이제 궁극기를 찍는 타이밍이고 알리스타는 지속적으로 정글링만 했지만 피드리스보다 느린 정글 속도로 그죠? 어쩔 수 없이 레벨도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요는 저 정글 알리스타가 네. 갱킹을 얼마나 잘 성공하느냐 얼마나 자기 존재감을 보여주느냐 그런, 그렇죠. 자기의 자기 어떤 그런걸 증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정글 알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곧죽어도 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갱킹을 <웃음> 통해서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무조건 갱킹 성공하고 <웃음> 일단 뒤집고 일단 다 보내고 왜냐하면 정글의 네. 속도가 너무나도 느린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쵸. 정글 알리스타가 갱킹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합니다 갱에다 모든걸 걸겠다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그렇죠. 알리스타 강타 들었다 그럼 난 갱킹을 성공시키겠다는 라 의미로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경기가 준비가 되었고 뭔가 추가적인 킬은 안나온 상황에서 경기 네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좋지,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알리스타와 말파이트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는 좀 뭔가 애매모호한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쵸. 마치 또... 좀 6레벨 이후에 시바나와 레넥톤에 <웃음> 아니면 뭐 문도와 갱플랭케 뭐 이런, 이런 느낌의 싸움이 되어버렸죠. 네 굉장히 와닿네요. 자 이제 요는 미드 바텀보다는 알리스타가 미드를 노리면서 모르가나가 확실한 스킬 연결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궁극기와 그쵸, 바인딩을 통해서 그쵸. 자 이제 궁극기와 바인딩을 통한 확실한 갱 호응으로 미드를 좀 파서 후벼 판 다음에 알리스타와 모르가나가 더블로밍 동시에 로밍을 갈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한다면 그쵸 다빠푼데이 팀이 조금 더 유리하게, 이 게임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있고요 수 자, 그리고 서폿 유저 환영, 서트 유저 버스 환영 팀은. 네네. 아무래도 좀, 티어가 높으니까. 그 강력한 라인전으로 지금 CS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데, 그 라인전 능력치를 바탕으로 조금 더 게임, 라인전을 조금 더 길게 가는 거 좋아 보입니다. 자, 말파이트 세요. 아파, 앞파 아, 자, 아, 역시. 아, 그거든요 지금 계속 한 대씩 빡빡 때리는데. 역시 저 버이처럼. 어, 이런 느낌이에요. 단단한 저, 돌주먹은 아, 돌주먹 단단하거든요. 돌주먹이 마지막 아프거든요. 그죠? 야집 가지마 가지마 가. 그죠? <웃음> 허락한다 가. 아, 뭐 허락한다 됐죠? 보내줄게. 아 이런 느낌이죠. 음자 음. 지금 피델스틱이 럭세게 블루 버프를 주고 있고. 그죠? 알리스타 정글도 블루 버프를 주려고 하고 있는데 모르가나가영 관심이 없어요 블루 버프. <웃음> 관심이 없어요. 자 이제 어...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다시 미 들어가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갈까 말까하다가 이제 가고 있죠. 네. 일단은 알리스타랑 알리스타랑 모라랑 같이 이제 로밍을 다니려면 이제 기본 바탕이 전제되어야 되는 게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두 라인 어쨌든 비우고서 로밍을 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럼 어떤 것들이 전제된 상태에서 지금 로밍을 가야 되는 걸까요? 자 지금 전제 조건은 굉장히 좋습니다. 와드가 저걸 지켜야 되는데 저게 깨지면 안되는데 네 이게 전해줄권이었거든요 아, 이 네, 지역을 확보하 미드에서 알리스타와 모르가나의 연결을 통한 미드 럭스 키를 따낸 후에 둘이 같이 움직이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쵸? 그림이죠 자 그래도 그러면... 이제 뭐 예리하게 그것들을 잘 캐치를 해서 확실히 시야를 내주지 않는 민석선수 움직임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죠. 자 지금 알리스타가 마나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어요 사탈리즈와 <웃음> 마나.. 자 지금 난.. 마나만 있으면은.. 힐도 있고! 에어본도 있고! 자, 자 지금 남자의 피할 수 없는 싸움! 야! 야, 야, 야. 절로가 그냥.. 아주 패기 넘치는.. 자 정말 이거는 이 싸움! 야또 싸워요. 싸워요! 역시 남자죠! 아 역시. 역시. 그냥 야, 넌 보이면은 그냥, 그냥 넌 그냥 막 내가 돌주먹으로 그냥 막 아야 네, 나, 이리로 오지마 이리로 오지마, 오지마. 난가 던지고 <몬> 난리가 났죠 야 이거 정말 야, 야 미니언이 많아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야쌀바핏 바구니 자 이거 궁극기 있어서 궁극기 있어서 네, 살아가죠 궁극기로 아 전멸 깃살이 아! 아 이거 궁극기 야! 야! 야! 잘 들어갔죠 아니 궁극기를 아낀게 조금 아쉽네요 전멸보단 궁극기가 싸게 먹히거든요 아 그쵸 전멸은 그렇냐? 5분이고 궁극기는 아, 2분밖에 안되네 그럼요 궁극기를 통해서 뭔가 살아가는 모습이 훨씬 더 안정적일 수가 있었는데 전멸이 픽살이가 나면서 또, 아 그, 뭔가 좀 아쉬워졌죠. 아쉬운 아쉬워졌죠자 이거 끌고 일단 땡기고 일단 데번더 아아 자 왓슨 선수가 그래도 데미지를 많이 있긴 했지만 마무리는 어.. 안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 아까 계속 화면에 잡히는 것만 봤을때는 블랭크라는 선수가 굉장히 어쨌든 유효타로 잘 잡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 한번 더 이제 해설을 짚고 넘어가라고 친절하게도 게임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 긍정적이시네요 네네 네, 아주 긍정적이면 그럼 중간 점검을 하고 가는걸로 자, 저 알리스타의 아이템 빌드가 대충 예상대로는 바로는 영겁의 지팡이와 함께 뭐 광해검을 올리는 그쵸. 그럼 만화짱짱맨 빌드 뭐 흡사 라이즈와 비슷한 그죠? 그럼 만화짱짱맨 빌드를 올릴 것 같고 말파이트가 방금 전에 선취점을 내준 게 조금 그쵸? 많이 아쉽지 않았나? 궁극기를 통해서 확실히 아... 살아갈 사실... 수 있는 그런 그쵸, 환경이었는데 감기였는데. 자, 그게 조금 많이 데미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네. 빠진 게더 아쉽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서폰 유저 버스 환영팀이 확실히 본인의 티어 때를 과시를, 과시라도 하듯 좀 라인전에서 많은 이득을 트업으로 굴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쵸? 추가적으로 손해를 안 보고 오히려 이득을 볼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야 하는 입장인 다빠쁜데이 팀이 먼저 선치점을 내주고 시작했다. 이거 별로 안 좋죠? 아, 아그 동안에 추가적인 킬이 알리스타, 거예요. 정글 알리스타가 네. 이제 전사하면서. 아, 이거 좀 아쉽죠? 좀, 네, 아쉬운 그림이 나왔네요. 자, 그리고 저희, 저의 희저 예상과는 다르게 알리스타의 아이템 빌드가 네네. 종잡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어... 자, 저 빌드는 이제 무엇을 가려는 아이, 아이템 빌드인지 잘 모르겠지만 <웃음> 네, 지금 보관계설이 지금 감을 못 잡으시는 겁니까? 아, 감은 잡히긴 하는데 네, 지금 아직 확신은 없으시는 겁니까? 확신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아이템 빌리가 좀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아 저는 이제 법소를 해서 화끈하게 이제 투, 투 도라닝 이후에 광희의 검과 함께 뭔가 리치베인으로 꿍꽝한 다음에 한번더 빵! 그게 좀 때리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니네요 그 확실히 수호자의 카탈리스크와 저, 그 플라스크를 이용하면서 유지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HP 상황이 굉장히 오! 자! 지금 피델스틱이 일단은 유타가 자! 됐고, 이거 코스! 자! 이거 한번더 아이고, 야, 빛 조금, 으... 조금 힘들겠네요 자, 1킬이지만 차근차근 1킬씩 쌓아가고 있는 서퍼 유저 버스 환영팀입니다. 네. 확실히 게임 진행을 네, 네. 천천히 어이, 잘하고 있 하나하나씩 이제 조금씩 조금씩 쪼여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하나씩 이제 쪼여가면서 좀 뭔가 라인전에서 킬을 주지 않으면서 시야를 장악하기 시작하게 되고 뭔가 좀 이득을 계속해서 보는 뭔가 이득을 수, 보는 방법을 아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아이템 빌드가 확실히 데미지는 없어요. <웃음> 그죠. 지금 럭스와 어 아, 지금 저도 애매하지 않나. 어, <웃음> 어, 자, <웃음> 음, 자, 아, 자 지금 말발도 걸리. 빠있죠. 자 하지만 법소를 잡기 힘들죠. 으아, 이딴의 아, 아. 아 근데 진짜 둘쌍이 너무 재밌네요 네 이게 그 맞지 자 시작. 이거 한타 제대로 봐야죠 일단은 야 HP가 지금 마다쉴드로 인해서 조금 버틴게 유효탈을 생각했습니다 아아 왓슨! 룰루를 잡았는데 성공을 일단은 했고 일단은 자 알리스타! 알리스타까지 그림이 나올까요? 야 빨라요 네, 일단은 지금 추격 자 비어가 걸렸고 이거 살아가기 사장 사장 힘들죠 사장! 아, 아 네, 알리스타를 살리려고 이제 쉴드를 주면서 알리스타가 이동속도가 빨라져서 살아가긴 했는데. 그죠. 정작 본인이 살아갈 수가 없었고 게임은 종료가 됐습니다. 네. 자, 이거 게임이 너무 많이 종료가 되네요. 네, 지금, 일단은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어, 이제, 유연한, 네, 방송 시청해주지 못한 부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네, 바로 다시 되는 대로, 네, 클라이언트가, 네, 가능해지는 대로, 네네, 바로. 그렇죠. 네. 지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어, 드리는 게 지금 서버 상태가 네네, 좋지 않아서 네. 네네 많이 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저희가 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쵸? 어쩔 수 없이 뭐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를 그쵸?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조텍 서플리그 참여해 주신 분들도 오. 이제. 같이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방송 화면이 잡힐 것 같네요. 그죠? 다시 네. 돌아갈수 있을까요? 자 지금 블루팀, 네. 바바폰데이 팀이 많이 분리해졌죠? 지금은 그렇죠 지금 확실히 일단은 네 아... 시아나 뭔가 그런 게밀리진 않는데 확실히 키포인트는 미드였습니다. 미드를 후격하지 음, 못한 음, 점 그렇습니다. 음, 저 사실 탑 알리스타를 갱킹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크게 데미지를 주지 못하고 바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드를 좀 파면서 같이 로밍을 가는 그런 어, 그림이있어야되는데아 그래? 그래픽 좋았어요 야 있는... 이거 영혼의 영혼의 뒤오죠 블리츠와 <웃음> 아, 알리스타 블리츠 알리 영혼의 듀오인데 아 살려보내네요 아, 네. 좀더 강해져서 돌아와라 다져돌아 일단은 보내준다 이런 느낌이죠 자 지금 지원군이 지원 명력이 많이 모여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면은 친구들 데리고 왔어요. 보니 아, 어요 이거 아 판단이 별로였죠. 그, 그쪽으로 아, 들어가면은 에이, 럭스 대마시아! 야, 피들스틱과 럭스가 아. 적절히 데미지 딜링을 잘해 주고 있습니다. 자, 블리츠크랭크, 블리츠크랭크 잡아줘. 여기까지는 이건 잡아 줘야지. 어. 줘야죠. 어우. 아, 네, 네, 잡았네요. 여기까지는 잡아 주는 걸로. 아우, 어, 블리츠크랭크 못 잡았으면은 자, 지금 알리스타가 뒤를 잡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법소, 우리의 법소, 시망의 법소, 이야! 법소네. 법소가 그냥 카오를 아. 잡아버리는데 성공을 합니다. 자, 모르가다 살아가야죠. 모르가다 살아가는데 아. 아, 저래! 이, 에, 이, 집. 에, 저. 빠졌거든요. 역시 서포터가 서포터를 서포팅해주는 음, 훈훈한 모습 한 모습 역시 아 저포... 역시 그 조택의.. 조택코의 네. 서포트 대전에서만 볼수 있는 그럼요! 조택코리아의 서포트 대전에서만 볼수 있는 모습이죠 지금 얼마나 훈훈하니까 후에... 제가 그렇던 모습이거든요 야 서포터가 서포터 서포터를 서포팅해주는 그런, 그런 그렇죠. 아름다운 아, 그림입니다 모습. 자! 불로 <목소리> 먹지마 이거죠 그죠 야! 야! 마파이트 과감하게! <목소리> 자! 2단에 5분 들어갔구요! 야 잡아야 되는데 성공합니다 아, 방금 굉장히 좋았죠 어자 이거 추가킬 추가킬 추가 이돌고 추가 추가 하는데 가져갔어요 땡겨가는 게파니자 이거 따라들 가죠 따라들 가죠 알리스타가 야, 야! 이거 잘았어요자 이거 잡아야죠 잡아야죠 잡아야죠 아 저거까지 잡아 줘나딱아 쫄기 쫄깃 탑니다 데미지가딱 아, 스멀 딜이기 때문에. 그니 <웃음> 아, 근데 잘, 잘 들어갔어요. 지금 일단 글로벌 차이 많이 좁히지 않았습니까? 자, 다 빠쁜데 이 팀이 이제 처까지 아, 그... 철거를 성공을 하면 네. 글로벌 골드 많이 따라잡았고요. 여기서 리콜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궁극기 연계로 인해서 뭔가 크게 한번더 이득을 본다. 그럼 완전히 따라잡는 거죠. 자. 렇죠 아, 지금 방금 전 한타 굉장히 좋았죠. 아, 그렇습니다. 이제 정비를 해야 하는 타이밍을 놓친. 그죠서판 유저 버스 환영팀이 뭐 일격을 좀 맞은. 그죠. 그런 한타였죠. 방건의 서폰 유저 퍼스하는 팀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한타가 됐을 것 같네요 자 그래도 확실히 팀원들 간에 1시즌부터 오랜 시간을 마쳤다던 아빠 아픈데 팀이 그냥 무력하게 아, 무너지는게 아니라 끈질기게 추격을 어... 잘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재밌네요. 네, 보니까. 이전, 이전 경기들에서는 이제 한 15분 정도가 지나가면 사실상 글로벌 골드 차이 5,000골, 9,000골, 만골 이상 차이 나면서 뭔가. 그렇죠. 일방적인. 일방적인 그렇죠? 원사이드한 경기가 많이 나왔던 반면에. 파파 뿐데이 팀이 이제 뭐. 티어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애도 불구하고. 그죠. 잘 따라잡는 끈질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런 모습을 보여줘야 또 상대방도 또 이제 뭔가. 아, 이 팀. 생각보다 좀 센데?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지금 블루팀이 다 빠쁜데이팀이고요. 퍼플팀이 서폰유저 버스 환영팀입니다. 그죠. 지금, 네. 네, 지금 이제 떴네요. 네다 빠쁜데이팀과 서폰유저 버스 환영팀 자, 지금 아이템 빌드가 네. 아, 확실히 서폰유저 버스 환영팀이 이기고 있다고 방심하면 안 되는 빌드에요. 지금. 지금 빌드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죠? 노딜 빌드라고 하죠. 한마디로. <웃음> 지금 아까, 지금 채팅창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아까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자, 확실히 저 CS를 먹기 위해서는 대규모 단위로 움직여야 되죠. 그죠. 너도 먹고 싶고 나도 먹고 싶으니까. 그죠. 일단은 지금 용에.. 용쪽으로 지금 다 일단 몰려있네요 지금 그렇죠 이건 서퍼니그이기 때문에 너도 서퍼시고 나도 서퍼시면 내가 좀 먹으면 <웃음> 어때 이런 느낌이죠 자! 궁극기 사용하면서 지금, 지금 야 이게 난리가 뭔가요 야! 난리가, 아, 아, 난리가 났죠 아 이게 뭔가요 알리스타끼리 교전하는데 아~~ 자 좋아요 자 정작에 알리스타는 <웃음> 데미지가 별로 없고 그 주변에 있던 애들이 많이 아파요 자블리츠크이크 잡히고 야 럭스궁이 대박으로 들어가요 야 럭스궁이 <웃음> 서퍼니저 와... 버스 환영팀의 희망이었습니다야 아, 데미지가 지금 그리고 지금 갈 곳을 잃었어요 아 이게 뭔가요 정말 이게 뭔가요 아, 이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말 아 마음이 아프다 아, 정말 아, 마음이 아프네요 지금 갈 곳을 잃었어요 아 이게 알리스타끼리 서로 싸움을 시작했는데 정작 알리스타들은 뭔가 아, 피해를 받지도 아, 않고 그러니... 옆에 있던 막 친구들이 그쵸, 막 죽어나가고 있죠 고 왔다가 아, 그냥 그쵸? 좀 친하게 지내지 속끼리막 이거 바꿔도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제 뭐 같은 챔피언이고 같이 데미지도 없는 것끼리 그냥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아, 그러질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호전적인 친구들입니다 아, 그죠 음, 일단은 안정적으로 용을 가져가네요 그리고 럭스 궁이 정말 세네요 자 럭스 궁이 정말 그랬어요. 데미지 딜링을 잘해줬죠 부족한 딜링을 그렇죠. 확실히 럭스가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럭스의 치명적인 단점은 스킬샷이 빗나가기 시작하면 한타 때 데미지가 아예 없다는 점인데. 그렇죠. 그 점을 반대로 생각하면 맞추기만 하면 정말 큰 데미지를 줄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럭스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해줬지만, 한번 노릴 수 있습니다. 럭스를 겨냥한 말파이트군과 알리스타, 영혼의 족쇄 빠바박 들어가면서 피어 빠바박 들어가고 한타 아, 이렇게 빠바박 아, 들어가면은 그냥 럭스 없이하다 빠바박 지는 거죠. 이거는 뭐 아, 네. 그렇죠. 지금 딜을 사실상 하고 있는 게 럭스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블리츠 크랭크의 방금 영혼을 가르는 그랩도 인상적이었죠. 어쨌든 뭐 블리츠 크랭크가 머리긁고있는데고 정지하면 안죠? 아, 정지하면이었네요. 정지하면. 네, 네, <웃음> 정지하면이었네요. 머리를 끌고 <웃음> 있길래 네. 머리... 일단은 <웃음> 그러면 아, 저는 뭐 이게 렇뭐 그런 건줄 알았어요. 일단은 그러면 럭스를 좀다 지금 다 바쁜데 이 팀은 럭스를 그러면 공략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네요. 그렇죠. 곧죽어도 럭스. 아~~, 아 여기서 네. 또 평화협정. 서로의 얼굴을 이씨. 맞대고 너의 에이, 강함과 나의 강함을, 강함을 한번 아, 재보는 아, 그런 시간. 네. 자, 네, 도토리 키재기로 끝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별거 없었고요. 어... 자, 이 럭스를 어떻게 끊어내느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네. 다빠 붙는데 이 팀이 다빠 보고 싶으면은 정말 럭스밖에 없습니다. <웃음> 럭스만 다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럭스만 뽑기 시작하면은 그냥 막 이렇게 막 쪼사지는 거죠. 아 정말 지금 그러면 반대로 이제 서폿 유저 버스 환영 팀은 럭스의 궁이 다 맞아줘도 지금 사실 템을 굉장히 좀애매하넣는거 아닙니까? 자 지금. 저 아이템 빌의 장점은 뭐냐면 네네. 노딜이지만 네. 지속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타가 지속이 될수록 좀더 이제 유리한 그렇죠.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서펀 유저 버스 환영팀 같은 경우에는 럭스가 물리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앞에서 저뭐 탱키한 친구들이 앞에서 맞아주면서 네네. 럭스의 스킬샷을 맞출 수 있도록 cc를 넣어주고 아, 빗나가지 영감적? 않는 무조건적으로 박히는 그런 스킬샷들을 럭스가 성공시키면 되는거죠 아, 럭스한테 지금 많은 그게 달려있는거예요 사실상 이 게임에 그렇죠 자 일단은 지금 일단은 이렇게 무력하게 2차타움을 주는건 조금 아쉽지 않나요? 아 우인이 모이기가 시간이 조금 걸렸죠 자 지금 아, 아, 야!!! 블랭크 역시 블랭크 장애는 다릅니다 일단 지금 조금 아쉬운 그림이 나왔죠. 일단 그렇죠.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모르 가다가 조냐도 있었는데 <웃음> 네네. 궁극기 연계가 되지 않은 사실상 이번 타워는 어자 이거 아 블리츠덱 아점아 멀티 아 저! 점 아, <웃음> 아, 저, 아, 저, 아, 저 아깝죠 아저 아, 일단은 잡았고요 일단은 잡았지만 사실 아쉬운 그림이 나오고 이제. 자 역시 데미지가 없어서 일단은 살아 돌아가긴 하는데 포탑은 조야할것 같죠 <끈> 어킬 결정력이 너무 없다 하지만 아, 근성으로 승부한다 근성으로 저거를 가져오는지 아짜아 아, 아. 아. 아, 그렇죠. 아. 아, 그렇죠. 아, 역시 킬 결정력은 없지만 네 일단 지속이 되면 어쨌든, 그렇죠. 네 유리한거를 받아가네요 자 <웃음> <웃음> 역시 굉장한 노딜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네, 가운데 <웃음> 네, 지 굉장히 쉽습니다아자 이거 있어요. 잡아내죠 깔끔하게 잡아내고요 이번 경기 최고의 데미지 딜링은 역시 점화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점화로 굉장히 많이 잡고 있죠 지금 <웃음> 네 <웃음> 아니, 점화, 점화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아, 쓰면 무조건 제가 쓰면은 안 죽고 그렇죠. 쓰면 은 안죽고 남을 쓰면 죽는게 점화 아닙니까 자 이번 아... 게임에서 가장 센 데미지는 용과 바론과 타원과 점화라고 합니다 아, 그렇죠. 유저들끼리의 데미지는 크게 차이가 안나요. 티도 안나고요. 그럼요. <웃음> 티도 안나요. 지금 아주 어, 작은 것들로 지금 네, 나비효과처럼 스노우볼링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 자, 럭스가 메자이가 스티, 스택이 부담스럽게 쌓여가고 있고 8스택에 이제 죽음모자까지 나왔기 때문에 데미지가 이제부터 괴랄해지죠. 404 주문력 네, 저그 괴랄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네요. 괴랄이라는 단어가 완전 와닿습니다. 정말요? 네. 아, <웃음> 저 괴랄이란 단어를 이제 써야겠어요. 아, 원래 D 사용하지 않던, 아주... 네, 사용하지 않던다는데 지금 저걸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와닿네요. 괴랄하네요, 아주. 자, 말파이트도 아이템 빌드가 굉장히 애매해졌죠. 여기서 뭔가 추가적으로 이 코어 아이템이 완성이 돼야지. 그죠. 그제서야 뭔가 딜을 하던, 탱을 하던, 뭔가 할수 있는데... 있죠. 아, 여기서 아이템이 올라가지 않고 와드만 충전하는. 아쉽죠? 말파이트 지금 궁극기밖에 할거 없어요. 그죠. 조금. 어그 아쉬운 그림이 내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알리스타는 처음에 빌드의 애매함을 확실히 성장을 자람을 바탕으로 빌드를 하나씩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빌드가 그니까 러 처음에는 조금 사실 좀 애매했었잖아요. 확신이 안된다고 하실 정도로 근데 일단은 어느정도 지금 커버가 되고 있는거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제 연운도 있고 네네. 여신의 눈물도 있고 직접... 뭔가 좀 조잡하긴 한데 완성되면 센 빌드입니다. <웃음> 조잡하긴 한데,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간에 다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한 어쨌든 빌드라는 그렇죠. 네 말씀이신 거죠. 데미... 쪽을 몰빵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데미지도 조금, 탱킹력도 조금, 뭐좀 매지도 조금 있고 뭔가 음... 좀 많아도 부족하지 그렇죠. 않고 여러 방면으로 팔방미 인 같은 아이템 빌드인데 블리츠크랭크가 계속해서 끊겨요. 자, 블리츠크랭크를 잘 잡아야 합니다. 아, 이거 아, 잡아내야죠. 아, 잡아내야되는데아 아, 럭스가 부담스러워요. 만약에 다 맞으면 역강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그렇죠. 피데스틱과 럭스가 있음을 확인했었기 때문에 피데스틱 궁극기 이후에 럭스 궁극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 거기다 쓰레시가 생각보다 딴딴했어요. 그렇죠아 은근히 오래 버틴 거죠. 그렇죠. 노딜이긴 하지만 탱기력은 좋단다, 좋다는. 베이비. 그렇 <웃음> 그렇죠. <웃음> 그걸 자랑하면서 이제 아 좀... 좀 얄밉게 살아가는 모습. 자, 매... 자 일단 트라이를 해보는데 이제 자 이거 좀 용, 좀용 용성 중요하죠. 자, 피드스팀 난입 어, 난입을 언제 할 것이냐. 자 이거 이거 좀 두고 봐야 되겠다. 피들, 공기 발파. 난입 펜데. 그래고 나 일단 먹고 피드스틱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 자, 피드스틱극기 발파 으런 도망가. 자, 피드스틱못 잡아냈고 조냐 조면 동시에 공기 발파. 아! 뭐 1인공! 아! 이제 저게 또 뒤로 들어가긴 했는데 약간 빛나는 자! 지금 말! 발팔을 버리고! 그렇지. 아! 네, <웃음> 일단 살 사람은 살아야죠! 살 사람은 살아야죠! 일단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살아가는 모습! 그러면 야 놀아도 살아가는 모습! 자! 예. 발을 버리고 아프게요. 나머지가 사려, 살아가려는 아, 전략을 잘 캐치하고 쓰레쉬가 아! 되죠. 이거 잘 끌었죠? 자! 잠 자, 이거, 데미지, 데미지 어떻게 할 거야, 데미지. 아, 럭스가 아 있네요. 아, 럭스가 뒤에서 또 커버를 옵니다. 아, 야. 럭스를 또 키워주는 모습. 그렇죠, 럭스는 데미지가 아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내가 더 용은 가져갔지만. 그렇죠. 아쉬운 느낌이죠. 그래도 판단 자체는 좋았습니다. 알리스타를 버리고 나머지 팀원들이 살아가려는 움직임은 좋았습니다만 그걸 한수더 읽은 쓰레쉬가 그쵸 알리스타를 버리고 앞쪽 라인에 사용 선고 이후에 랜턴으로 뭔가 블라블라 해가지고 그쵸? 상황을 잘 만들어냈죠. 판단력이 좋았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지금 석푸트 유저 버스 단형팀이 어잘꺼어요네 이렇게 또네 이게 네, 보니까 럭스 공이 많이 들어가기 힘드네요 네네. 땡기고 밀치고 뭔가 뭐 계속해서 액션을 하기 때문에 그쵸, 럭스 궁범이 뭔가... 안에 있던 챔피언들이 다 아군 그쵸, 챔피언에 그쵸, 의해서 도망을 그쵸, 가고 그쵸? 있어요. 그죠? 하지만 착취리 스택을 쌓아서 17 스택이나 쌓은 럭스의 데미지는 수치기만 해도 사망이라는. 그래서 지금 지금 이달의 독상이라는 네 저런 드립 좋아요. 네 아까 지적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카르마가 매자에 간 것도 엄청나거든요. <웃음> 자 뭔가 좀좀더 빵빵 터지는 드립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아직 드립 왕안 뽑혔습니다. 드립 많이 쳐주세요. <웃음> 지금 저희가 네 킥뷰를 네 드리려고 하는데 아직 아직 안 뽑았어요. 네재밌는 드립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 럭스가 골드가 제법 많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죠? 그쵸. 삼천골 가지고 있죠. 럭스가 아직 한 번도 쇼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자 이제 집에 어마어마하네요, 가면 지금 집에 가면 어떤 아이템을 살 것인가? 자 선택지가 굉장히 많거든. 야 알리스타가 알리스타를 때리면 데미지가 없지롱. 그쵸. <웃음> <웃음> 어. <웃음> 럭스가, 럭스가 스킬샷이 빗나가면 데미지가 없지롱 막 이런 느낌이죠? <웃음> 네 데미지가 없죠? 뭐 창과 방패 같은 그런 느낌입니까? 자아! 또 데미지! 아, 또 아, 데미지, 아 아니, 이게 막스킬샷이 빗나가면 데미지가 없어요! 데미지가 없는데 뒤에서 알리가 왔어요! 자 이게 저 알매한 아, 데미하잖아요자 지금! 아! 아 가지고 자, 가지고 자 제대로 다 갖춰! 자니다 이킬 따였고 자 지금! 차근 해야 돼요 차근차근 차근차근, <놀람> 차근차근 차근차근 차근차근, 차근차근. 자, 먼저 그쵸 그쵸 때문에 그쵸 그렇죠? 그쵸 그쵸 그렇죠? 차근차근 다바쁜데 팀의 승리공식 이건 무조건 럭스를 물어 그쵸 럭스를 물어 그쵸 그렇죠? 럭스를 물면다 빠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머지는 데미지가 없거든요 아리스타가 때리는 거 봤으니까 이렇게 그럴까요? 막 때리면은 한끈 깎이고 바로바로 가는 거죠 지금 다섯 명다 살았거든요 자 나머지 팀원들이 무엇을 할수 있냐 귀찮게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안지키 때문에 그만뭐좀주고뭐 그렇죠? 빼주고 자 이거 바오을기점으로 역전이 될 수도 그쵸? 있죠 자아 여기서 그치. 또 그치. 추가적인 그치. 킬이 나오고, 킬이 나오고 자 알리스타가 맞지, 오히려 지금. 바론탱을 해주는 <웃음> 자, 자 이게 알리 아 <웃음> 밀쳐냈어요 <웃음> 아 이게 뭔가요 <웃음> 알리스타... 야 알리스타가 바론탱을 도와줬대 <웃음> 필요없어 다시 나와 자 나요. 터뜨려! 야, 다시 한번 바로 타워 주고 야, 터뜨려. 원 플러스 원. 강렬하게 <목소리> 가져가면서 없이 같이 아목 다론까지 먹는 모습. 야, 아, 아. 알리스타가 정말 착하네요. <목소리>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일단 주목해야 될게 우리가 처음에 굉장히 걱정했었던 다 바쁜데이팀과 서포트 유저퍼스 선 굉장히 밸런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네. 거거든요 확실한 승리공식 럭스를 노려라 럭, 근데 방금 전에 말파이트 군국기가 럭스와 피들스틱 두명에게 히트를 적중을 하면서 그쵸? 굉장히 좋은 구도 딜러 두명을 잘라내는 구도를 만들어냈지만 여기서 게임이 종료가 되고요 다음 시간에 <웃음> 그렇죠 일단 어느정도 <웃음> 어느 그게 다행이에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였거든요 이게 그... 게임의 보는 맛을 쫄깃쫄깃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역전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이런 그렇죠. 거죠. 뭔가 그, 뭐, 그 드라마가 끝날 때 뭔가 좀 남, 남주와 여주가 키스를 하기 직전에 이렇게 뭔가 끝나고 뭔가 아쉽게 카페베너와고막 이렇게 와, 끝나고 하지만 그 다음 화에서 보니까 발언이 다 그렇죠. 맞아있고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뭐 아주 중요한 대서는 아니고 어쩌도 정리가 된 데서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된 거니까 내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지금 이제 11시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늦은 이제 해설해주시는 북한 교설원에게도 정말 감사하고 지금 많이 봐주시고 계시는 네, 시청자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뭔가 추가적인 킬 스코어는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가 다시 재개가 되는 것 같고 나왔나요? 나온 것 같죠? 뭐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 아 여기서 이제 한번 끊겼군요 지금 룰루가 일단은 끊겼는데 조금 아쉽 네요, 그죠? 그렇죠, 지금 좀 이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이제 역전의 타이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끊기지 않고 뭔가 똘똘 뭉쳐서 타워를 하나씩 밀어내는 이런 그림이 필요했는데, 자, 지금 룰루가 없음으로 인해서 네네. 상대가 바로 버프가 있지만 그래도 미드를 압박할 수 있죠? 그렇죠. 어, 일단은, 어, 제 채팅창에 있는 거는 제가 아닙니다. 네, 무슨 제 이름으로 해서합니다 자, 자, 이거, 아, 네네. 룰루가 없어서 그냥 아, 아쉽죠. 이거 지금 그냥 이거 지킬 수가, 어, 사실 지키기가 좀좀 좀 부담스럽죠. 지금 여기 지금 다많자 있는 거거든요. 사실 지키려고 했으면 지킬 수도 있. 그렇죠 제가, 네, 제가 보기엔 지킬 수도 있긴 했는데, 만약에 네네. 럭스가 럭스를 노렸던 스킬샷들이 럭스의 전멸로 인해서 뭔가 무마가 됐다. 그쵸? 그렇게 된다면은 안... 바로 그냥 역전이고 뭐고 그냥 저기서 게임 끝나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무리하지 않고 이제 다시 기회를 볼수 있을 때 네, 그렇죠. 안전하게 가져가겠다는. 자, 이제 롤루가 다시 부활을 했고, 용은 아무래도 조번 유저 버스 환영팀이 가져갈 것 같구요. 그죠, 이제 안, 안전, 안전하게 잡제 음. 가져가네요. 자, 용까지 먹 아, 이거 모르가나 위치가, 모르가나 위치가, 모르가나가! 아, 아, 아, 그 으, 이게, 날을, 아, 음. 이게 막, 영혼을 불살라야 하는 아, 타이밍인데, 이렇게 자, 하나씩 부르니까, 끊기게 되면은, 안, 안, 안 영혼도 돼요. 쉬어가거든요. 그렇 영혼도 쉬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게 영혼을 쉬면 불살라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 하얗게 불태웠다 이런 느낌이 아, 돼야 되는데, 아, 하얗게 불태우기 전에 그냥 죽어버리면 불태울 게 없어요. 그죠? 아 불태워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지금이. 아 이거 뭔가 좀 많이 아쉬움이 바로 먹고 이제 좀 뭔가 그 원래 역전 드라마가 좀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전 그 드라마를 역전 드라마의... 다시 한번 역전하는. 아 서퍼 유저 버스 환영 팀. 버스 환영 팀. 감동입니다. 잘 가져갑니다. <웃음> 감동이야 이건. 아 정말. 솔직히 이런 게임이 나오는 거 자체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겁니다. 자이 착한 아이리스타였죠 이 친구가. 그죠. 바로 탱킹도 도와주고, 밀천에도, 그죠. 넌, 그죠. 너가 나는 친구니까 하면서, 보지 멋대로 들어오고, 발언을 먹었으니까 나도 죽이렴. 그죠. 뭐 이런 느낌이었죠. 약간, 원플러스한 기부천사 느낌이었죠. 자 럭스가 AP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뒤에서 노리게 된다면 에흐... 자 지금 알리스타 위치가 좋아요 뒤에서 노릴수만 있다면 럭스를 노릴수 있다면 자 지금 이거는 잡아주는 아 이거 구멍기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거든조심해야 돼요 자잡아되는데 성공해야죠 구멍기까지 썼으면 내 각자 모르거나 잡아들고 자, 자 럭스 럭스를, 럭스를 해줘 럭스 럭스. 럭스. 럭스 럭스 럭스 자 럭스 살려왔어 아 달라질 수 있어요 안돼 마지막 일단은 일단은 스키사이신시 빛나갔고요 자 이건 수나기 힘들죠 수나기 힘들죠 네 일단 럭스를 잡아줬고요 여기서 추가이드을볼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미드 웨이브를 정리하면서 이제 2차 타워 정도까지 압박을 할 수는 있죠 이제, 아, 거, 이제 2차 타워까지 압박이 들어가더라도 뭐 여기서 추가적인 이득은 좀 받기 힘든거로 지금 억제기가 깨져있기 때문그렇죠그 네, 억제기가 밀려있을 때 쉽게 생각을 하면 적팀 미드는 이제 저 퍼플팀 미드라인은 진짜? 슈퍼미니언이 오토로 자동으로 밀기 때문에 미드라인 하나에서 파밍을 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렇죠? 미드 라인 블루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블루에서 계속해서 몰려오는 슈퍼 미니언 웨이브를 먹으면서 파밍을 할수 있기 때문에 파밍 웨이브가 하나 늘어났다는 점. 거기다 그렇죠? 파밍을 하면서 따라갈 수 있다는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그것만으로도 이득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죠. 일단은 일단 정말 좋은 그림 보여줬죠. 아까 전 럭스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득이 있었으니까 지금 럭스가 메자이를 갔잖아요. 그렇죠. 지금 많이... 지금 이번 교전에서 가장 좋은 점은 네 네. 자 다빠 쁜데이팀의 가장 이득을 많이 본점은 럭스의 전멸이 빠졌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전멸 없는 럭스를 제대로 노려서 한타가 개시가 되고 럭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방금전과 같이 전설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기, 지금까지와 같은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럭스 없으면 데미지 없어요. 저 지금 무조건 럭스를 지켜야 되고 한쪽은 무조건 럭스를 지켜야 되고 한쪽은 무조건 럭스를 뚫어야 합니다. 그 지금 일단 지금 템으로만 봐도 사실 딜을 넣을 수 있는게 럭스가 제일 많이 딜을 넣고 있고 사실 딜을 더 기대해볼 수 있는 챔터가 없습니까? 이제 피델스틱 정도가 있죠. 피델스틱도 이제 네 지금 네, 조냐의 모래시계로 네, 네. 뭔가 나머지 챔피언들은 좀 지속딜 느낌으로 조그만 딜이지만 짜잘짜잘하게 쌓아가겠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지속 계속 이제 한타가 지속이 될수록 이제 우리는 좀 빛을 바라는 그리고 럭스가 이제 계속 딜을 그렇죠. 넣어주고요. 안 죽는다는 전제하에서 자 네, 억제기가 재생이 되었고 이제부터 좀믿으로 치고 나갈 수 있죠. 다 빠뿐데이 팀도. 네. 자, 아, 여기 어디, 자, 베이트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역으로 위험할 수도 있으다 베이트를 한다는 건한 군데 에 뭉쳐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마일파이트 궁극기, 알리스타 궁극기 연계로 들어가서 모르가나 전멸, 궁, 빠바박 하면은, 여기서 이렇 빠바박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일단 저렇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위험담이 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여기서 엄한, 뭐, 알리스타 같은 거 낚여가지고, 막, 그렇게 커우적커우적되고 있으면 그 와중에 말파이트 궁극기 들어가고 하면서 그렇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계속 버, 지금 일단은 참을성있게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 뭐, 지금 버스하는 팀이죠. 부담이 없죠 바론도 없는데 저쪽 라인에 들어가서 애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베이트라는거 다 그냥 확실히 알수 있죠 그죠 지금 그래서 일단 무리 안하고 네 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라인만 밀어주는 자 바론이 상태예요. 나왔습니다 바론이 네. 나왔어요 말파이트가 빠르게 조인을 해야합니다 집에가서 란드인을 뽑고 올것같은데네 그렇죠 란드인이 나왔죠 란드인을 뽑고 빠르게 조인을 해서 이제 바로 베이트를 하는 것을 알리스타가 먼저 들어가서 궁으로 꽝꽝꽝한 다음에 럭스만 노려주고 그 위에 말파이트 모르가나 룰루 커져라 빡, 빠바박 빡, 빡, 들어가면은 끝나는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점은 럭스가 물리기 시작한다아 역시 말파이트 그렇죠 이자이 영속 이거 영속 아 이거 말파이트 봐. 자자자자 자, 자, 자, 자, 내자 드디어, 지금 아 내가 란대로그림이나 하는데 왜 여기서 끊기니 이거 자 갑자기? 알리스타가 끌려 들어가고 말팔자가 궁을 쏘아놨고 뭐라가 전대에 들어갔고 룰루 왔는데 왜 여기서 끊기니? 갑자기? 자, 그렇죠. 이렇게 자, 그렇죠. 이게 정리가 됐고요. 지금 이따 럭스가 나왔습니다 럭스가 나왔다. 이 이게 노딜, 중요해요. 자, 이거 노딜, 노딜 삼대3 일단은 블랭크한테 다 네, 되고요. 이제 나머지는 안 무섭죠. 그러니까 아, 이게 데미지가 없어서. 막 네, 이렇게 막 아, 이게 막, 아, 이게 진흙탕 싸움이에요. 그냥 <웃음> 막, <이렇게> 막 그냥 <웃음> 머드팩 <싸움> 위에서. 그냥. 왜 <웃음> <그냥> 머드, <그냥 웃음> 머드, 머드, 머드, 머드 그냥 머드 축제 같아요 이거. 아니 막 이렇게 징그럽게 막 붙어서 역시. 아니 이게 서로 죽을 생각을 안하는게 안하는건 지금 알리가 저 알리 보세요 <웃음> 사실 알리 아니 지금 아니 아니 막... 죽어요 아니 지금 이게 뭔가요 아니 아니 안죽어요 아니 막비그자트 비교적... 한대씩 한대씩 <웃음> 야 근성으로 잡아냈는데 <웃음> 성공했습니다 저또사랑하고요 또 재밌네요 아, 아 이게 이게 뭔가요 그니까요 러저 저 완전 완전 비벼서 싸였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간에 럭스를 잡았다는 점에서 또 이득을 봤다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미니언들이 의시야 의시야 네, 힘내줬죠? 그죠? 일단 2차 포탑까지네자 역시 네네. 서포트 대전에서는 유질적 지네 아, 한... 아, 재밌네요 저렇게 저렇게 비벼서 싸울 줄이야. 아 뭔가 좀안 저... 달아요 분실가 양팀의 알리들이 뭔가 끈적끈적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주 그냥 뭐.. 들어와 일루와 뛰어와면 스레시가 옆에서 너도 들어와! 1위형인줄.. 어, 막... <웃음> <웃음> 장난 아니죠? 일단은 그럼 좀 정리가 됐네요. 그럼 일단은 이제 양쪽 팀에서 좀 이득을 볼수 있는 네, 방법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주시죠. 그대로입니까? 이제 럭스 잡고 들어가고 아직까지는 그대로 그 공식이 먹히는 겁니까? 당연하죠 방금 전 교전 못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럭스 앞에니까 럭스피드 럭스 뭐 모르가나 룰루 카르마 없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못하고 바라만 보면서 이렇게 막 잡고 <웃음> <그죠>? 하게 <연정하게 웃음> 그런 싸움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일단은 용 트라이를 하고 있죠 자 이거 그냥 막용 들어가도 용 됩니다 선수. 아 마일 파이트가 좀 멀어서 사실 다시 한번 지득탕 싸움 유도해도 되는 건데 놀이하지 음, 들리. 않네요 자 이거 지금 40분 경기에서 드래곤은 좀 돈을, 마, 골드를 많이 주기 때문에 좀 아프죠? 그죠. 지금, 일단은 굉장히 지금 40분에 저 정도 글로벌 골드 차이면 충분히 역전 가능한. 그렇죠.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팽팽한 경기를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알리스타가 급하게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 저, 이거 뭐, 뭐 없죠? 그냥 막 이렇게 서로, 알리스타끼리 <웃음> 알리스타 막 <웃음> 노리는 데 럭스가, 옥스가못들어가 <웃음> <이거. 웃음> 자 이거 카르마 기는데다 아니 안안 돼요, 안 깔, 안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 안돼요 일단 럭스가 자, 럭스 비비 왔어, 자 지금 카르, 럭스가 데미지가 넣기 <웃음> 힘든 위치죠? 일단은 저영 어떻게든 정리를 일단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필렌스가 럭스만 노리면 되는데 일단은 네드자스 잡아냈고 자 럭스가 피 많아요? 럭스 피 많아요? 어! 알리스타! 알리스타! 아 이건 데미지가 없어요? 아 이게 뭔가요? 자아~~ 이게 뭡니까? 결과적으로 일단 럭스는 사람인데 지금 너무 팀원이 많이 죽어서 여기서 지금 그렇죠. 윗탑받다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다음번 전에 포지셔닝 어, 자체가 어, 포지셔닝 자체가 럭스가 데미지를 와 전사하지는 않았지만 데미지를 넣을 수 없는 포지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좀더잘비빈 <웃음> 들어질 오 못했죠. 네. 서로 막 비비고 있으니까. 이야. 아, 야! 아, 야! 보세요 데미지가 이렇게나 강력한데. 이제 빠졌으니까 이제. 자 이거 말파이 혼자 들어가면은 뭐 데미지 없죠. 그렇죠. 근데 어차피 어차피 럭스. 아알리스타 아, 근데... 역시 이, 게임, 이 게임, 게임 최고의 딜 타워. 그렇죠. <웃음> 타워 아까 저마르도 또 죽었죠. 그렇죠. 저마 <웃음> 타워. 바론. <그래요>? 바론. 체대 <웃음> 딜러들죠 아.. 굉장히 더러운 싸움이 지속되고 <웃음> 있는 가운데 <웃음> 아 너무 웃겨서.. 아 제가 아까 럭스가 못 들어오는 거 봤어요 <웃음> 아 너무 웃겨.. 그렇죠! 마음에 그.. 내가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그런.. 그런 포지션을 못 잡으면 어떤 그런.. 그런 고뇌가 느껴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렇다기보다 뭔가 좀.. <웃음> 내가 니네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 피한다 뭐 이런 느낌이었죠. 내가 저기 들어가서 어느 정도로 내가 진짜 할수있겠냐야잘 끌었. 근데 나 왔어. 대마. 자 대마지야 너 필요, 어, 필요 없다. 필요 일단 잡아내는 걸로.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발언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거 바론 먹히면 데미지 큽니다. 예, 자 예. 이제 최초의 이니시에이팅을 열어줄 수 있는 챔피언 두, 두 챔피언이 이제 전설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가져. 그 되겠네요 그렇죠. 말파도 지금 이제 50초가 남았고 바론은 무리하지 않고 주는 상태에서 일단은 티하코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알리스타가 굉장히 느리게 오고 있기 때문에 강타가 없어서 뭔가 스틸을 노리기엔 부담스럽죠 네, 바론이 죽으니까 마음이 아프다 네, 바론이 아, 예뻐진대요 천취했습니다. 네. 바론이 예뻐진다 그러네 리메이크가 된다고 기, 아, 그런가요?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마음이 아프네요 알겠습니다 <웃음> 네 일단 바론 버프를 둘은. 네, 서포트 유저 버스 환영팀 지금 미드로 장렬하게 달려가고 있고요. 이거를 선방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전과는 다르게 오히려 서포트 유저 버스 환영팀이 바로머프를 두르고 러쉬를 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드 이니비터가 밀리게 되고 바텀이나 탑으로 회전을 해서 스노우볼을좀더 굴리겠죠? 그죠, 일단은 많이 이득을 봤네요 전반적으로 라인상도 서포트 유저 버스 환영팀이 좋고 바로 자 이번, 이번 교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번 교전에서 싸워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싸우면 게임이 끝나요 어느 네. 어느 쪽이든 그죠? 자 여기서 아 그냥 안전하게 3에서. 정비를 하고 돌아오는 걸 선택합니다 일단은 자, 안전하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일단 줄건 주고 일단 버티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럭스가 아이템이 아이템이 더 이상 나올 아이템이 없죠? 그쵸? 지금 풀템이, 풀템이 됐기 나왔죠? 때문에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간을 50분 60분까지 끌게 된다면 아이템이 나도 나올게 없게 된다면 그죠. 그냥 동등하게 갈수 있고 그죠 사실 지금 이제 계속 패, 템이 나온다고 하면 사실 딜을 럭스한테만 기대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왓슨 선수도 AD 롤루로서 활약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이제 여기서 아이템이 조금 더 나오면 더 나올수록 굉장한 부담이 되죠 그죠. 사실 AD 챔피언이라는건 후반에 가면 갈수록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중반 정글러, 미드, 탑이 만들어주고 한다면 후반은 원딜이죠. 그쵸. 후반은 무한의 대검, 최고의선상인 아. 몰락한왕의 검다 뽑은 원딜 그냥 빠바박 쓸어버리는 거죠. 그쵸. 주워 담듯이 그냥 그냥 쓸어 담지 않습니까? 자, 이제부터가 좀. 일단은 지금은 좀 상황이 정리가 됐는데 일단은 설계를 좀. 해주시죠. 어떻게 해야 좀 서로한테 유리할 수 있는지. 자 서폰 유저 버스 환영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2차 타워를 밀어냈고 미드 이니비터까지 밀어냈기 때문에 웨이브를 만들어놓고 이제 탑이든 바텀이든 한 군데를 밀어내면서 게임을 리드해 나갈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죠그다빠아데이 팀은 최대한 네, 다 수비를 하면서 타워를 끼고 네네 교전을 이뤄낼 이루어,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알리스타가 뭐 치고 들어가서 네. 포스를한다던가 타워 안으로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좀 타워를 끼고 싸우는 그림이 가장 근데 이상적인데 이렇게 잡혀버렸죠. 성단 끌기, 드래프트 끌기, 야. 그근데 일단 말파이트가 너무 단단하구요. 일단은 딜을 안 했죠. 말파이트한테 딜을 하느니 일단 딜러들한테 딜을 하겠다. 보니까 끌렸어도 최대 딜이 많이 안 했어요. 원래 보통 게임에서 세 번이나 끌리게 되면 최소 죽음인데. 그죠. 저분 최소 죽음인데 <웃음> <접은> 죽지 <죽질 웃음> 않아요. <웃음> 그죠. 자한번더 끌려가고 여기서 아, 한번더자 이거 촉박! 아네 좋아요 블랙실드 일저개이분이저 말파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굉장히 자주 끄시고또 네, 네. 이제 저 바, 지금 사이버피트 바음이저 말파 사실 말파분이 사실 아, 안 무서워해요 블랭카 분한테 끌려가는 걸 그렇죠 자 네, 가까이 와서 강함을 확인한 뒤에 다시 한번 타워를 <웃음> 네. 때보고습니다 일단은 타워를 지켜주는 게 좋죠 자 방금 전에 끌린 것 같은데 뭔가 안 끌려갔죠 자 자! 어 이거 좋아요 여기서! 피드스틱, 여기서! 빛을 스틱이 언제 궁을 가을 것인가? 빛을 스틱이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 것인가? 네. 가만히 계속 있네요. 근데 노딜들끼리 의 싸움에 관심이 없다 <웃음> 이런거죠? <웃음> 네. 일단은 자기가 딜을 할수 있을 때 들어오겠다. 자 이게 모르가나, 카르마, 럭스가 <웃음> 굉장히, 굉장히 재밌네요. 자 모르가나, 럭스, 카르마, 럭스가 굉장히 좀 슬퍼요. 서로가 스킬샷을 날리면 아군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웃음> 하고 있죠. 굉장히 오선도선 다잘보여있어요 지금 굉장히 피드로 합니다. 자어 여기서 피곤아 찍어들 피다이스트까지 들어가는데 알리가 피가 없어요! 자, 알리가 럭취를... 피어없어리저저저어얘 아, 아, 살아가고. 걸로, 자, 걸로, 자 아래쪽 빠야 아래쪽 빠야죠 그리고 롤루가잡았어롤룰가 잡았어요! 룰루 잡고 지금! 치오 이제 박음이까 네네 막아 이제 가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저뼈 빠졌어 생각 너무 아프다 야 아, 이렇게 네. 대규모 교전이 일어났는데 서로 하나씩 교환을 그쵸 아, 정말 노딜 정말 싸움이네요 노딜 싸움이네요 아아 아, 어, 목 아프다 <웃음> 한달할때 목소리가 나가는 것 같아요 자 어디가 이길지 모르겠.. 어디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정말 지저분하게 싸움이 일어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정말 미치겠네요 아자 그래도 지금 다 빠아픈데 이팀에 미니언들이 굉장히 힘을 잘 내주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일단은 탑이 그죠? 라인이 굉장히 좋네요. 자, 뭔가 평화 협정이 있은 다음에 이제 정비를 하게 되고요. 그죠? 사실 이게 5000 골이 차이가 나고 발언을 먹은 정도의 싸움인가 의심이 그죠? 들 정도로 그 팽팽하게 싸웁니다. 저 지금 글로벌 골드 따지면 50분이 지났는데 좋습니다. 지금 지금 7000 차이가 나는 건가요? 네, 거의 뭐한6천 정도 차이가 그죠? 나는데 6천. 7만 골 이상이기 때문에 크게 사실 의미가, 의미가 없습니다. 없죠. 아니, 저희는 사실 이렇게 아까 그 채팅창에서 어떤 분이 써 적어주셨는데 이렇게 행편한 경기라 할건 기대를 사실 안 했거든요. 자, 아. 역시. 아. 시즌1부터 시즌1부터 같이 호흡을 맞춰온 팀이기 때문에 뭔가 끈적하게 싸우는 법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뭔가 이제 근성있게 이게 근이 그렇죠. 필요한 마라톤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달려도 달려도 끝이 없어요 정말 싸워도 싸우도 끝이었고 알리스타 알리스타 저 HP 바 보이십니까? 정말 촘촘촘촘하게 이게 바코드바보다 <웃음> 촘촘하게 <웃음> 그러 <칭그러워. 웃음> 아니 이게 HP 바들이 뭔가 아, 뭐가 이렇게 촘촘한가요 진짜 무슨 작았네요자 아니 근데 아까도 말파가 끌려가도 안달아요 한참이 있다 피가 달더라고요 아니 세명한테 얻어맞고 있는데 유유하게 걸어서, 유유하게 걸어서 와요 자나 그 방... 많이 맞았다 간다 그그 이런 느낌이었어 나 이제 간다 이제 갈때 됐다 이런 어. 느낌이었어요 다음에 다시 봐뭐 이런 아, 느낌으로 그죠? 굉장히 어, 굉장히 산뜻하게 안녕하고 갔죠 자 이제 이 경기가 끝나고 제가 잠깐 간식을 먹고 했는데 하... 4경기쯤 오고 이게 50분 경기가 되다 보니까 <웃음> 정말로... 잠시도 쉬지 않고 말이 되는 게 굉장히 배워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 뭐 여기서 피자라도 가져와야 될까 봐요. 안 됩니다. 근데 북한 한고회사리 말을 안 하면 제가 하...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까? 일단은 혹사시키는 걸로 자 네. 자, 여기서 또 다시 한번 피스고요. 자. 이게 다시 한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라, 그 클라이언트 자체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버전에서 네. 저희가 뭔가 좀 픽스하고 싶은데 음. 픽스할 게 없다는 점 그렇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좋은 환경에서 예, 네, 보시도록 네, 자, 뒤에서 알리스타, 자, 지금 이거 어, 저좀 저 애매하죠, 애매하죠, 수매진죠 애매하죠. 애매하죠, 애매하죠, 애매하죠 자, 이거 배수의 진이죠, 자, 룰루를 노리게 되는데 룰루를 저격할 수가 없고요, 자 지금 저게 그 어떻게 된가 지금 일단 럭스가 자, 빠져있거든요, 뒤에 있어요! 자, 럭스가 데미지 딜링을 넣기 힘든 상황, 하지만 일자로 밀쳐준다 되면 데마시아가 히트해요, 아, 아, 하지만 자비레스를먹혔지아 뭐 비네시... 이게 뭔가요 자 죽고요 그 꽝꽝하면서 꽝꽝하고 일단은 스트레스도 위험합니다 말 아, 아, 마을파일즈 일단은... 알리스타가 브루지를 맞고 있는데 힐이 안깎여요 힐힐도 있어요 힐도 있어요 지금. 아니 이게 뭔가 좀아 데미지가 자자 알리스타 알리... 좋아요 많화겠죠야이거 럭스 이게... 럭스를, 럭스가 이렇게 이렇게 럭스를 럭스가 자, 이거... 이렇게 잡히는 거요 야 좋습니다 와. 야! 이게 정말 방금, 아 전, 방금 전 교전에서 가장 주요했던 거지 서로의 알리스타가 다빠아데이의 알리스타는 이제 같은 그쵸? 팀원들이 호응을 해줄 수 있는 브리치 크랭크를 노리면서 이니시에이팅이 시작이 됐고 아 첫번 유저 환영의 알리스타는 룰루를 노렸어요 AD 캐릭터인 룰루를 노리면서 한타가 시작이 됐지만 그쵸? 룰루에게 그 데미지 딜링을 넣을 수 있는 팀원들이 너무나도 멀었기 때문에 그쵸? 너무 멀쩩우기에는먼 그대 네. 럭스와 알리스타가 너무나도 아 떨어져있었고 또아그 교전의 중심에서는 그렇죠. 말파이트와 알리스타가 럭스피들에 아, 집중받고 아, 하면서 아, 네가 나에게 데미지를 넣어봤자 난아프지않단다 아프지 아프지 간지럽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 이렇게 경기가 정기가 종료가 됩니다, 됩니다. 야, 와. 와. 정말 길고 긴 마라톤 같의 사투 끝에 되겠지. 야 와. 무슨 그 정말 지흙탕 상황을 보는 줄 알았던 이긴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간 것은 다빠픈데이 팀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네. 지금 이건 정말 대역전극이죠 그 역전극도 역전극인데 지금 지금 저 티어팀이 고티어팀에 역전, 그렇죠. 역전한 역전 게임이 나왔어요 확실히 어, 확실히 네. 티어만으로는 네. 극복할 수 없는 뭔가 좀그 티어를 극복할 수 있는 팀원들 간의 끈끈함 그쵸. 그리고 경기 손발을 많이 맞춰봤다는 듯 뭔가 좀 서펀 유저 버스 환영팀은. 그쵸. 확실히 강하긴 했습니다. 그죠 라인전 라인전에서도 일단 강함을 보여줬거든요. 서펀 유저 버스 한영팀은 네. 강했고, 운영도 좋았습니다. 그 하지만, 그, 팀파이트, 교전에서의 호흡이 아... 다 빠뿐대 팀이 훨씬 더 좋았을 뿐. 그쵸. 그리고... 야, 정말 이거 아... 그림 잘만들어죠었죠 잘 그리고 오늘의 명장면 메이커들은 역시 알리스타. 아 그쵸. 알리스타 말파가 그렇게. <웃음> 띄우고 부딪치고 하는 거 정말 정말 막 쓰레시, 알리스타말파이트 이런 친구들이 럭스, 카르마, 모르가나의 스킬자들을 모두 다 빗나가게 만들면서 하면서. 딜러스를 서로가 서로에게 만들어주는 훈훈한 끈 끈한 지식탄 같은 그런 싸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웃음> 그죠 서포시 서포터 서포트 <웃음> 해주는 모습 자 서포시 <웃음> 서포터를 서포팅 <웃음> <서포서 주는> 해주면서 <웃음> 다빠분데이 팀이 상강 진출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네 4강 진출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럼. 일단은, 사강 경기에 진출한 팀들이 있다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사강, 네.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캐스터님. 네, 자, 캐스터였죠. 자, 아. 이제 한번 캐스터다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네, 일단,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는 정신병원 팀이, 네, 일단은 승리를 해서 사강에 진출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에서는 LTC 팀이, 네, 그냥 LTC, 서리한 팀이고 네, 서리한 팀이 너무, 네. 너무 길어요. 네, 서리한 팀이, 네,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경기에서는, 네. 서벤더스 팀이, 팀이, 네. 인벤에, 인벤에 서, 서, 포폭 게시판에 대한 어떤 그런 증명을 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 경기에서는, 경기 결과대로 이제 다 빠쁜데 이 팀이 빠쁜데이 진출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이변 성공시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준비된 모든 경기가 끝났는데 네네. 뭐, 오늘, 늦은 시간까지 아 어, 정말 늦은 시간이죠 네. 지금 11시가 넘었거든요 그렇죠 조테코리아에서 주최하는 서포트 대전 네.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주신 이제 시청자분들과 맨캐스터 그리고 어. 저희 PD님. 네, 저희 ]까지. 개원 PD님이시죠. 개원 PD님까지 고생 너무 많으셨고 이제 다음 경기가 언제있는지 안내를 해주면서 좀 이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볼까요? 일단은 오는 21일 7시에 그죠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에 정신병원 팀과 이제 서리안 팀, 서리안 팀의 경기, 첫 번째 경기가 있을 예정이고요. 네, 네. 22일 7시에 네, 22일이면 화요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7시에 서벤저스 팀과 다빠쁜데이 팀의 네, 경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도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때는 이때는 3판 2선승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뱀픽이 진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네. 네,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면 되나요? 네, 여기서 이제 방송을 마무리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같이 해주신 시청자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다음 경기에서는 조금 더 네. 원활한 경기 네, 원활한 진행을 경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자, 네, 여기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